와 안녕하세요 송 입니다 휴일을 즐기기 위해 송도를 왔습니다 송도 예 송도 송도 오늘은 여기서 좀 힐링은 해볼게요 밤토리 어떻게 힐링을 하냐 힐링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냐 다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 되게 좋다 꼬고꼬고꼬부꼬부꼬부꼬 음. 아이고 아이고 좋네 아 이거 여기가 안 좋은게 그게 하나 있어요 뭔데? 음식점이 멀어 사와야 돼 미리 사와야 돼요 여기 와우 와우 좋아좋아 하이윙아가야 미쳤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것만들어도굿 어제 말안할 거니까 그냥 먹고 먹고 올게요 되게 맛있게 먹었나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또 디저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와, 저희가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웃음>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걸? 아, 이게 뭐,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무화과라는 겁니다. 무화과 얘는 그린무화과 응 어, 이거는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껍질째 이렇게 한 입에 그냥 어떤가요? 약간 그러니까 작살나죠? 진짜 달아요 지금이 제철이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 음. 속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씨가 엄청 많고 서위타다 <웃음> 어. <웃음> 아 좋다 뭘까 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제 자야지 자야 돼? 어, 넌자 내가 연애 강의를 좀 하고 있을게 아 연애학 강의 <웃음> 자 연애학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너무 싫어해요 스킨십을 싫어하는 여자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우와, 자기 생각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있으면은 애기가 안 생겨요 그럼 애기가안 생기면 인구 보적에 시달립니다. 여자는 시간을 가져면은 남자에 대한 확신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됐나요? 아, 여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네요. 빠르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열리는 것도 다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의 연애 강의는 여자는 기다려라. 기다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경험에 의한 조언인 것 같은데 네 연애 초보자들이 스킨십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네요 황토 잘 동안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누네띄네 초코맛 누네띄네 하면은 저에게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과자입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택배 엄청 큰게 왔어요 그 박스 안에 누네띄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냈냐 봤더니 황비가 보냈습니다 <웃음> 오, 왜 보냈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황매한테 전화를 해봤죠. 아 이거는 사료다 이러더라고요. 저를 사육하기 위해 보낸 사료다. 한 달간 지겹도록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또 초코 맛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초코 맛이 과연 날지 맛보게 보겠습니다. 음, 초코 향이 나네요. 초코 맛은 잘안 나고. 나도 눈에 띄니 들어갑니다.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음. 오리지널이다? 음. 양념치킨, 후라이 양념. 치킨 하나 둘셋 양념. 부먹, 찍먹 하나 둘셋 부먹 짬뽕. 짬뽕, 짜장 하나 둘셋 짜장 맞아. 이거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맞는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맞잖아 아, 이거 맞아야지 <웃음> 사랑하는 건가? 하나 둘셋 케찹 어 하나 맞네 돼지고기, 소고기? 진짜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난왜 부먹인지 모르겠어 그것도 말해드리면저 깁니다 탕수육 자체라는 음식이 원래 부먹이에요 찍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부먹이라는 것도 생긴 거야 부먹인 건 알지 원래? 아니 하늘이 참 파랗다 나는 볶음밥도 짜장 안 비벼 먹어그난 중국 음식 안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영국은? <웃음> 사진 찍을까? 그래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 원래 우리 한번 산책을 한번 갔다 와볼까? 슈퍼안이 우리, 우리 거안음쳐가겠지 뒤로 걸을까? 이렇게? 어지나한 응. 바퀴 돌고 오니까 힘들어? 어 약간 지쳤어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나 아니야 아니 아니라고 좀 자랑스럽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여기 그러니까 그 뭐냐? 황비가 그게 있어요 그 뭐지? 아 그거 고집 응. 자기야 자기가 좀 심하잖아 고집 고집 아 지금 당장이라도 비가 올것 같아서 곧자리를 걷어버렸어 <웃음> <웃음> 응가? <웃음> 피곤하니까 가자. 피곤해? 나랑 있는다. 한우는 저랑 같이 있기 싫은가 봐요. 아니, 카메라만 끄는 거지. 계속 같이 있잖아. <웃음> 맞지? 응. 자 저희는 이제 갈게요 집에 다음에 볼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투컨티뉴 하나 둘셋 빠용 오만 아, 말해 황비의 레전드 순대 사건 황비와 저와의 첫 갈등이었어요 꼬치순대를 사 먹었답니다 꼬치순대가 일곱 개가 순대가, 순대가 걸려있었는데 나 하나 너, 너 하나,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이렇게 먹다가 마지막두 개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배가 너무 고파서 두 개를 한번한 한 번에 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네 개를 먹어서 얘는 화가 난 거지. 그것 때문에 헤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순서는 지켜서 너 하나 나 하나 먹었으면 끝까지 너 하나 나 하나 해야지. 왜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 그럼 나를 죽이 싫다 식탐 부리는 거 같잖아. 네. 여자들은 다 이해할 걸. 나도 배고픈데. 그만하자. 그러니까 왜 하나만 사두개 사자고 했잖아. 내가 하나 사놓고 네가 두개다먹었으 내가 화난 거 아니야? 내가 두개 사자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오늘 제 머리 스타일 좀 바뀌지 않았나요? 말 돌려? 네. 뭐 멋을 내고 싶어서. 이게 무슨 머리라고 하죠? 심평. 네. 심. <웃음>